안녕하세요. 아날로그 하스피탈 닥터조 인사드립니다. 자 이번 주 번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똘똘이 앰프 있죠? 똘똘이 앰프. 어, 똘똘이 앰프의 대명사 SD. SD. SD. 사운드 드라이브. 사운드 드라이브. 이 앰프로 얼만큼 좋은 소리를 뽑을 수 있을지 어, 한번 소리를 받아보려고 해요. 좋은 소리를 만들고 우리 저 컨트롤룸으로 넘어가서 마이크 프리앰프를 좀 조정해보고 리버브나 이런 플러그인들 좀 걸어보고 해서 어떤 좋은 소리를 음, 얻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소리를 야 이건 끌까요? 네어 이것도 종류를 네 앰프도 많이 피곤한가 봐요 아 그렇죠 아 이거 연결을 한번 SG15 모델이네요 SG15 네, SG. 그럼 뭐 15,000원짜리란 거야? 네. SG15 SG워너비... 앰프가... 될수 있을 만큼 많이 됐어요. 지금 네. 인치수가 좀 작아요. 이게 어, 한 8인치 될래나? 6인치? 거기에다가 소리는 약간 뭐 깔깔하게 할 건가요? 뭐... 소리 한번, 소리도 한번 내주세요. 음. 안주고 클린 채널에서 볼륨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약간 어,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만들었어요. EQ까지 그냥 다 올려왔고. <목소리> 네. 야. 스럴룸에 와서 어, 마이킹된 소리를 한번 들어볼텐데 어, 마이크를 여러 대 됐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... 이거 뭐라 그러지? 위상 위상 얘네 위상을 맞추는 페이지. 게 어, 중요해요 그래서 음, 페이즈... 그하프디미니시 같은 음. 표시 동그라미에 짝뜨기 어. 요... 요걸 눌러서 어, 위상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데 아주 유용한 앱이 있어요. 요거 위상을 그냥 180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위상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어요. 어. 한번 음, 소리를 한번 내주세요. 페이지가 안 맞으면 어 되게 맹코이 같은 소리가 나거든. 그리고 저기 완전 반대면 소리가 안 나지도 안 나기도 하지 않나. 그렇 완전히 완전 진짜 그 신호가, 완전 신호가 완전 완전하게 하려면. 반전이 딱 되면은 소리가 막. 아예 안 나기도 하지. 그걸 이용한 게 액티브. 그 노이즈, 노이즈 캔슬링. 캔슬링. 그런 그래.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연속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오 <웃음> 어, 멋있네. <웃음> 저는 그냥 시키는대로 한 것뿐이에요 <웃음> <거> <웃음> 하려고 네. 응. 이 정도 괜찮아. 아디수만 네 맞출까 어떻게 이거? 아니면 그냥 여기 저한들로 그냥 할래. <목소리> <목소리> 굉장히 훌륭한데요. <할렌대요. 목소리> 아우 나갔어. 그냥 가죠 이걸로. 다시? 그 다시. 다시?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서 그러면 뭐 재윤 군은 뭐 왕기타는 어떤 뽑아야 될까요? 네, 네. 네. 왕기타 <웃음> 이거 뭐 저거에 솔로를 해야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꾸며, 꾸며주세요 <웃음> 와 예, 예, 예. 교회 느낌이 <웃음> <웃음> 녹음 안 한거 알지? 와그와요 예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니터요 어! 어! 숨막혀! <웃음> 여기다 이제 한번 프로세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버브도 좀 걸고 이 방에서 기타를 치고 어, 기타 앰프 소리를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앰프 헤드를 여기다 두고 스피커 케이블을 <웃음> 묻어 놨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서 앰프 방 음, 앰프 방에서 소리를 내고 거기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서 수음하는 방법 음.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음, 기타 케이블을 또 묻어 놨어요 그래서 기타를 바로 꽂고 음, 케이블을 통해서 그냥 앰프 인풋에 들어가기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타를 여기다 꼽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어, 기타 이펙터를 플러그인으로도 쓸수 있고 또 리앰핑을 위해서 로우 인피던스 아웃을 임피던스로 하이 임피던스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는 요 지금 버퍼를 통해서 멀리 있는 앰프에 보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방법 콤보 앰플의 경우, 헤드를 뽑아갖고, 슈가 유닛은 두고, 아니, 녹음실 같은데,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슈퍼 리버브 헤드 부분은 떼갖고 온 건데, 이것만 따로 그 케이싱을 해갖고, 음 헤드처럼 쓰는 경우도 있어요. 음. 음.